리플은 이 관점을 계속, 와, 징그럽다, 징그러워. 네. 거의 그, 매생이 메타죠, 매생이 메타. 네. 그, 김 양식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그, 밧줄 같은 데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김 매생이 같은 것들. 네, 그래서, 좀, 그, 리플은 매생이 메타, 매생이 메타로 계속 꾸역꾸역 이어가, 이어 나가고 있는데, 음. 일단 주봉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 자, 리플 주봉 차트에서의 요 관점. 확산형 채널에서 상단선과 하단선에서 어, 그 채널, 채널을 채널 넓히면서 확산형 채널에서 움직임을 가져 나가고 있다, 그렇죠? 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확산형 채널 안에서 움직임을 가져 나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은 지금 0.15불 반등 그리고 최종 목표값은 0.37... 한 480원 정도 돼요, 원화로. 어, 480원 정도 목표가로 볼수 있는 그러한 어, 채널상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근데 단기봉에서는 조금 우려할 수 있는 그 움직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있다 보고, 주봉상에서는 강력하게 상승대이버전스를을 만들면서 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일봉에서부터 좀 보이는 그 움직임이 요겁니다. 그 상, 상향 세계 패턴. 그죠 상향 세계 패턴에서 이제 강력하게 이전에 그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어야 됐던, 했어야 됐던 자리가 0.183? 0.183이 얼마야? 거의 220원? 220원 자리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220원 선 220원 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220원 결국 못 뚫는다. 떨어진다. 라고 하면 은이 패턴이죠. 이 패턴 아직까지도 지금은 우려를 할수 있는 움직임 그래서 결국 세기 패턴에 의해서 다시 떨어진다. 라고 하면 은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이전 반등 지점 확인하고 다시 가는 움직임 이런 어 식으로 좀 전략이 수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220원을 못 들었다. 이거는 관점을 아직까지는 좀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채널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채널 관점. 자, 채널 관점에서는 지금 통곡의 벽을 계속해서 어, 유지를 하고 있죠. 통곡의 벽. 이거는 확산형 채널 상단부 하단부고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요 채널상에서 어, 상당히 중요한 지점에서 역할을 했던 이 채널 220원 뚫고 230원에서 40원 정도 선 되는 고가격이 이제 통극의 벽이 어, 자리를 잡게 되는데 통극의 벽은 뭐 하는 데냐? 통극의 벽은 어,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던 채널에서 어, 상당히 좀그 채널 상단선과 하단선의 포탈, 어, 포탈 그러니까 그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그 지옥문이라고 할수 있는데 뚫으면 다시 상단부 가요. 이게 다시 튕겨져 나오면 다시 상단부로 가고 어, 밑으로 뚫리면 다시 하단부 로 가고 어, 뚫으면 다시 위로 가고 뚫으면 다시 밑으로 가고 뚫으면 위로 가고 안 뚫고 다시 튕겨 나오면 다시 위로 가고 어, 그런 식으로 그 상단선, 채널 상단선과 하단선의 그 등용문이라고 해야 되나 어, 그래서 고러한그 역할을 하는 이 채널의 주황색 선이 통곡의 벽입니다 그래서 어, 쇠기 패턴에 대한 우려 쇠기 패턴에 대한 우려가 일단은, 220원 선, 220원 선에서, 만약에 떨어지면은, 그세게 패턴이 이어져서, 이전 반등 지점, 여기가 180원이죠. 어, 어, 저는 180원은 좀 지킬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 일단 180원을 다시 확인하는 움직임이, 2 2 0원의 저항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 근데, 만약에 220원을 조금 뚫고, 이제 200, 240원이 된다. 240원이 되면은, 일단은 뭐, 세게 패턴상의 어떤 그 형태는, 조금은, 약간, 그, 이탈하겠죠. 벗어나겠죠. 근데, 어, 개의 패턴은 둘째 치고 어, 통극의 벽에 닿게 된다 통곡. 그러면은 만약 여기서 뚫는다 뚫 뚫는다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타겟을 일단은 한 300원 선 음, 300원 선 자, 300원 선이정정도자리 요정, 어, 여기가 300원 선 되는 거고 채널 뚫으면 300원 선뭐 다시 지지받고 다시 튕겨서 지지받고 반등하면은 여기가 이제 320원선 그래서 리플은 주목해야 될 가격 220원 그리고 240원입니다 어. <웃음> 음 그러니까 그 어쨌든 효과는 저항 받으면은 저항 받으면 다시 밑으로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자리다 어.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자리가 220원 40원이고 어, 220원은 이제 240원, 통극의 벽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발판이고, 240원이 진짜다. 240원 뚫으면은, 300원, 차례대로 320원까지 타겟으로 볼수 있는 요 채널상의 움직임, 요 흐름을 타게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밑으로 가면은, 다시 한번, 아까 220원 못 뚫었을 때처럼 뭐, 다시 밑으로 빠질 수 있지만, 어, 그때는, 180원까지 빠지는 그 움직임보다는, 아, 어, 아무래도 요 채널상, 채널상의 그 지지 구간, 한 200원선 되겠죠? 200원선. 그래서 만약에 통국에까지 240원까지 갔다 그런 다음에 다시 빠진다고 하면은 뭐 차례대로 또200 220원 다시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어 지금은 저항선이지만 다시 한번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220원 선에서 지지를 다시 한번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한 200원 선 되나요? 어 200원 선 되겠죠? 200원 뭐 190원 그 정도 자리 어 그래서 220원과 240원이 키포인트이다 어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